오늘은 제가 최근에 화장대를 좀 한번 정리를 샤악 했거든요 정리를 한 김에 제가 최근에 내존내산 해서 잘 쓰고 있던 제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기초 제품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피부 리프팅이나 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피부 그 측정 테스트를 했을 때 제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던 게 피부 탄력도였거든요. 실제로 저녁에 세안을 하고 나서 자기 전에 굉장히 케어를 잘 해주는 편인데요. 달바 스프레이 세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방 여기 곳곳에도 두고 화장실에도 두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서 와 이제 물기가 딱 제거가 된 상태잖아요. 그 이후에 바로 발라주는 게또 달바? 프레이 세입니다 일단 피부에 조금 트러블이 있다. 내가 오늘 좀 뭐가 낫다. 좀, 좀 결이 좀안 좋다라고 할 때는 요 제품입니다. 레티럴 시크 한적 현팔. 진짜 공격.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일단 안보렸거든요 정말 잘 썼던 아이템이고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써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요새 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메이베나 퍼펙트 리프팅 프로테인 크림 앰프 73. 요거는 이렇게 튜브형으로 생겨서 정말 바르기 쉬운데요. 일단 은 휴대용이 너무 간편하고 바르기 쉬워서 좋은 것도 있고 그 정제수 대신에 단백질 추출물을 담고 있어요. 무려 73만 ppm이나 담고 있어서 그 우리들 보면 은 음, 피부 노화에 정말 안 좋은 게 자외선이거든요. 그래서 광노화가 되게 심해질 수 있는데 그 광노화를 예방을 하면서 피부를 굉장히 촉촉하게 해줘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간 끈적이고 그리고 향이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서 향도 굉장히 중요하고 발림성도 중요하고 흡수가 잘 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끈적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 이거는 발랐을 때 광이 진짜 미쳤어. 제가 지금 메이크업하기 전에도 이 제품 그리고 이거랑 이거 이 메이크업하기 전에도 이두 개만 사용을 했거든요. 네 보시면 티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래서 나좀 바르기 귀찮아 나 저녁 시간때 뭔가 많이 바를 시간도 없고 귀찮고 막 이러신 분들은 요 메이베나 요 앰플 한번 써보세요 메이베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앰플을 쓰기 전에 1일백이라고 그 브랜드에서 나온 되게 유명한 제품이 있어요 거 그거는 한번 써봤는데 이 앰플도 써보니까 되게 제품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요새 잘 쓰고 있는 있습니다. 피부 노화에는 정말 그 단백질 성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피부 진피증 깊숙이 들어가서 그 이제 눈가 그리고 입가 그리고 목 이런 주로 목주름 이런데도 굉장히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얼굴 전체 에 바르시는 것도 좋고 부분적으로 케어 하시는데도 이렇게. 앰플형으로 이렇게 돼있어서 이렇게 튜브 자체가 굉장히 바르기 좋게 나와있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노화케어 하시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메이크업했을 때 베이스로 썼던 제품들 달바 제가 요새 쓰고 있는 쿠션이 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롬앤 누제로 쿠션 그리고 달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평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이 제품 좋긴 한데 하나 단점이 다크닝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동안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는 조금 저녁 시간대 다크닝이 생겨서 이거는 조금 이제 오랜 외출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쓰고요. 출퇴근용으로는 이 제품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말 기초하고 나서 이 제품만 발랐는데 커버력도 굉장히 좋고 되게 피부 굉장히 좋아보이고 광이 나는 그리고 되게 지속력이 정말 어려가요. 그리고 코요런모공 모금 코브도 굉장히 잘, 됐... 잘 됐거든요. 이렇게? 그다음 추천드릴 제품은 아이브로우 리프트 펌입니다. 이거는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블루 굿 리뷰를 할때 협찬을 받았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1, 2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우리 메이크업 할때 보면 은 여기 눈썹 앞머리 부분 되게 리프팅 돼서 되게 이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에스쁘아 왁스를 사서 썼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눈썹 숱도 별로 없고 힘도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리프팅이 굉장히 잘 되는데 뭐 좀만 있다 보면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쓰고 있는 그거를 좀 물어봤더니 제가 쓰고 있는 그 방법이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소량만 해서 이 왁스를 이제 묻혀가지고 이렇게 리프팅을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쓰는 건데 이게 고정력이 저는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요거를 아예 펌을 해보자. 그래서 요거를 받아 써봤는데 좋아요. 아예 펌을 해버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결이 잘 살아있는데 단점은 그 결을 매일 정리를 안 해주면. 아마 펌이 되어 있어서 이게 막 왔다 갔다 막 엄청 막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결을 처음에 정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향수 제품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향수를 진짜 좋아해서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향수. 여기, 여기 뒤에도 향수. 여기 뒤에도 향수. 향수 제품에 관심이 많아서 향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향수를 실제로 구매를 해서 잘 쓰는 편인데 온 픽션이란 브랜드 제품을 써보고 싶어서 구매를 하려고 했더니 실제로 좀 시향을 해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디스커버리 세트를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섯 개의 향이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저는 가이아 플라워라는 향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써서. 아, 그러면 핸드크림도 이 향으로 구매를 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또 사게 됩니다. 가이아 플라워 핸드크림도 션 그래서 이거를 어, 향이 너무 좋아요. 대중적인 향보다는 나한테서만 맡을 수 있는 그런 향수를 좀 찾게 되더라고요. 이거 향수랑 같이, 핸드크림도 같이 바르게 되면 가량이 되게 오래 갈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제품들 중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들 그리고 요새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들은 영상 소개 좀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